안녕하십니까. 5월 3일자 해외선물 원기 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타선물 e 이원기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진치 3대 지수는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의 관세 인하 발언으로 테크주도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긴축과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아직 팽배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이을 FOMC 금리 결정에서 장 분위기가 반절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네요. 일각에서는 선 반영되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가는 유럽을 러시아산 원유 수익 금지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상승했네요. 아마도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0.5% 인상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기준금리는 한번 시동을 걸면 연속적으로 인상시키는데요. 연속적인 인상으로 경기 과열을 확실히 진정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오늘 미공급관리자협회에서 발표한 PMI 지수는 시장 예상을 상회했네요 아무래도 경기 확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PMI 지수는 설문 결과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지죠 5월 1 2일 발표하는 4월 미국 CPI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 매도 포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분들께서는 HTS 화면번호 4015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81% 매도 19%로 매수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유는 매수 99% 매도 1%로 여전히 과매수권에 머무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61% 매도 39%로 매수 우위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유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러시아산 원유가 판로가 속속 막히고 있는데요.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이슈인지는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이점 각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삭은 12,850포인트와 13,45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 움직임이 유해 보이고요. 원유는 최근 고점 부근인 107.5달러에서 강한 저항성이 확인됩니다. 금은 1,850달러와 1,89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이 예상되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유는 매수과열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항선을 위주로 플레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유진공인프캐스는 HT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 주요 종목에 대한 실시간 애 o 레드 포션 동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좌가 없어진 분들은 계좌 개설을 먼저 하셔야겠죠. 그럼 본 방송은 투자 참고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금까지 해외 선물 원기 충전 유진자 선물 2원기였습니다 I hope you n e e o d y 굿바이.